컵!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원스 어퍼너 타임! 옛날 옛적에 어느 날, 인사이드, 나이스 런 부인. 한번더 이기면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걸까요? 방향키로 아래를 누르면 슉! 꾸미 쭈꾸미! 쭈꾸미! 쭈꾸트 쭈꾸미! 쭈리미쭈꾸어쭈죠미 쭈꾸미! 죠 어? 아니 잠시만 어잉어잉아총 쏘면서 이게 총? 음? 좀. 가겠습니다! 이런 거는 진행 방향대로 가면서 하는 하면 거잖아요 그죠? 아 어. 어, 잠시만요 뭔가 키보드가 키보드가 키보드가 점프되지 않아요 아니 왜 총을 쏘면서 하는 안 되는 건가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일단, 일단 동시에 동시에 안 돼요 여러분 동시에 될지 아는군요. 동시에 되지 않아요. 아 는군요 동시에 될지 않아요 키드님 키보드는 바꿀 수 없을까요? 초보는 장비가 중요한데 나라에게 키보드를 점점 예쁜 키보드를 주셨어요 다시 가겠습니다 와오 그쵸 응! 음. 굿굿굿탐굿탐 good, good. Good good 다시 가겠습니다! 하! 이럴 것이 없나다시는 나라를 무시하지 마라! 야, 하! 예! 나라 게임 장애인! 예! 어? 그쵸! 역시 역시 나라는 할수 있었다! 다시! 아, 키워드의 문제가 아니었나 봐요. 다시 가겠습니다. 키오디의 문제가 아니었다키워디의 문제가 아니었다네. 이게 정말 즐거워! 아, 즐거워라! 정말 즐거운 게임! 헤비타임! 나라의 비타임나 재미 포기 완전 어? 진지하게 할 거예요, 이제. 지나갈 거야, 나! 이짜 시작할 수 있어! 예쁘다. 아이 보스전이군요! 아, 아니 세상에! 아니 세상에 뭐,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자? 잠시만요. 아니 왜? 아니 왜? 이떡부없이 갑자기요? 갑자기요? 갑자기 왜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 왜? 왜요? 뭐지? 그러니까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잠깐만요. 아! 디피콜티 셀렉션! 심플, 레귤러, 단순한 거, 보통. 어, 이게 더 쉬운 거지? 이게 더 쉬운 거겠죠? 여기부터 갈게요. 여기가 나을 것 같아요. 여기가 나을 것이에요. 저장이요? 저장 어떻게요? 아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저거 맞으면 안 되는 거군요? 아니야, 맞으면 안 되는 거구나. 으면안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여기는 맞으면 안 돼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왜 방향이? 안돼요? 안 괜찮네요? 아까 너무 감자에서 너무 많이 죽어서 안될것 같았는데.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아, 피사기가 아직 하나, 김이 아직 하나 남았어요. 얍! 왜 비싼 걸까요?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비싸면 대체 누가 할수 있는 걸까요? 얻을지 어, 말고! 나라야! 나라야! 집중을 하라고! 나라야! 나라야! 나라야! 이 버터는 글렀어! 너도 알지! 너도 알지! 너도 아는데 하는 거지! 열심히 해보면 뭔가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틀렸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나라야. 너무 듣기 힘거 아니에요. 아, 너무 듣기 힘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무 듣기 힘든 시간 아니에요. 반가워요, 여진이 여기는 착한 놈은 아무도 없어요. 어?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이, 오지 지아무도 없어. 말인 걸까요? 똑같아. 오지마. 오지마. 오지 마. 어. 그러니까 얘는 꿍꿍꿍꿍 걸을 고 얘네 쭈쭈쭈쭈 하는 거. 그번이요 아, 어? 아니야 이 상태에서. 편스가 아! 어! 아 뒤에 개구리를 쳐야 돼요. 아, 이 대일은 너무 굴곡형이야 맞아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